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은 하와이 현지에서 어, 하와이 그 코로나 어, 상황과 8월 18일 하와이 주지사 발표 내용을 업데이트해 드라고 제가 오늘 유튜브를 이제 켰습니다. 아, 하와이 락다운이 3월 23일부터 4월 30일이었다가 다시 또 연장돼서 5월 30일 한달더 연장됐다가 어, 계속 그렇게 그 미뤄지다가. 6월 16일부터, 어, 이웃성 간의 이제, 어, 노컬드 이동을 풀려주면서 조금 안화하다가, 지금은 다시 그, 코로나가, 어, 이렇게 계속 많이 생겨갖고, 지금 락다운이 예상이 됐는데, 다행히 지금 락다운은 이제 피한 상태입니다. 아, 액트나호 허널룰루 노쇼설 갤러리 액잉이라는, 새로운 명령이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 명령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아,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목표했던 9월 15일 하와이 여행 시장이 10월 1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10월 1일날 어, 여행 시장이 이제 오픈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현재 그 하와이의 코로나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전체 확진자 중에 105명이 지역 감염이고 23명은 원인 불명 그리고 여행 관련 노출은 7건인데 사실 여행자가 없다는 얘기 이제 결국 이곳도 어 지역 감염이 이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고 또 문제는 뭐냐면 하와이 메인 섬어 오아후에서 95% 이상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사실. 마일로가 사는 비갈랜드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많으면 다섯 명인데 이게 어떤 뭐 이렇게 영향을 주거나 막뭐 그런 건 없지만은 사람들은 많이 지금 어 위험해 하고 있죠. 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월 1일에서 9월 15일 그리고 다시 9월 15일에서 10월 1일로 이렇게 연장이 되지만은. 이 부분은 결코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목표이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언제고 또 변경이 될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은 이거를 뭐라 그럴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 지금 대한민국에서 해외여행 후 2주 격리 이 부분이 선행이 돼야 돼 이게 풀리지 않고서는 여행시장이나 상호 이렇게 하와이나 호놀룰루 하와이 이게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하와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 직항기가 뜨고 또 여러분들 이제 어 하와이 왔을 때이주경리가 해제가 된다면은 이제 여행자들 피치 못해서 오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 오게 된다면은 지금 꼭 알고 체크해야 될게 뭐냐면은 직항기가 있냐 없냐. 지금 현재 그 어, 호놀루에서 인천으로 오는 직항기는 단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부활을 해야 되고 또 지금 하와이에서 10월 1일날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 음성 확인서 이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두 가지가 일단은 풀리고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요 부분이 10월 1일날도 가능할까 이 부분은 9월 초. 9월 15일 정도, 9월 중순경에 다시 그 발표되는 내용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그 하와이 코로나 소식은 10월 1일로 여행시장이, 어, 변경이 됐다는 거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